구운란 쉽게 까는 법 알려드립니다 뭐 잘못 가시는 분들 있죠?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목욕탕 가서 인싸가 될수 있습니다 자 1스텝 잡고 2스텝 부순다 3스텝 깔끔하게 까줍니다 <웃음>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까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? 굉장히 쉬워요 보세요 깔끔하게 까졌죠? 여러분들 안녕